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다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자 왼쪽에 관련된 이미지가 있고요 중앙에 메인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까지 입력하는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미지를 구할 때 저작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Get Image b a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원하는 이미지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이미지도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은데 아무래도 하나당 너무나도 비싸고 그리고 사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이 무료 이미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는요 하루에 3컷씩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 90개씩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많이 다운로드 받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입력을 하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어,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이미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JPG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삽입 그림을 통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이제 사람의 모양만큼 잘라줄 거예요 배경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배경 제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 일단 메인 이미지를 하나 뒀고요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도 하나만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ppt용 png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이미지를 자르기를 통해서 한 요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보내기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느낌있는 디자인이 나왔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오른쪽에 내용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이렇게 도형과 아이콘들을 집어넣기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어떤가요? 지금 왼쪽에 이미지를 넣고 중간에 내가 원하는 인물이라든지 사람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에 이렇게 넣으니까 뭔가 팜플렛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 디자인을 응용하시면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런 도형들을 활용해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파일들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로 공유를 해둘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